다녀올게요, <웃음> 예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? 어. 어머, 뭐야?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찍어 찍어 해리 <웃음> 너무 예쁘다 응, 안 예뻐 <웃음> 응? 해리야 해리야 모 해리 예쁜데 왜안 예쁘다고 그래 해리가 제일 예쁜 줄 알아? 해리가 넌 제일 예쁘지? 응. 어떻게 생각해? 너가 볼땐 너가 제일 예쁜 거지? 엄마도 있고 응, 아빠도 왜? 나난 너무 많이 쳐줘 <웃음> 장난꾸러기에서안이쁘대이도난 언니 응, 어. 난이이이이난이난이야이뻐많이안이쁘고이도이도난이이뻐이도 어, 이뻐. <웃음> 이뻐. <웃음> 음, 이뻐. 난이도. <웃음> <맨날> 이 <이뻐잖아. 웃음> <웃음> 약도 교체해야겠다, 건전지 음, 아 진짜? 음, 이거, 이거. 아. 이거? 아. 음, 이거! 이거! 아 그랬구나 아 음. 예뻐 해줄게 해줄게 응, 예뻐, 예쁘다고 봐봐, 너무 예쁜데? 진짜 예뻐. 누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? 오른쪽, 왼쪽 방향키 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 누르면 되지. 응. 우와, 이제 할수 있네. 나 아, 이제 아이들 나라도할수 있어. 응. <웃음> 다할수 있어. 응. <웃음> 공주님 되게 신식 공주님이시네요. 공주님 이름이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귀염둥이 똥똥똥 <웃음> 공주님? <웃음> 똥똥똥. 똥썽썽썽 <웃음> <웃음> <성성성성> 공주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내가 다른 친구들 먹는 건데, 이건 나빠진 거야. 우리처럼, 나뻐지는 거라고? 나쁘진 거 거라고? 아니 나빠진거아나빠진는 마법 나쁘나마법거법고약을테리한테 먹였어? 거라고? 거라고? 나쁘진 거라고? 나쁘진 거라고? 나치는 나쁘진 가 누구 거라거구나 어? 누구를 잡 게임을 해야 <웃음> 어려운 게임이지 어? 뭐야? 뭐야? 어때? 겁나게 아 <웃음> 어, 무서워 뭐야? 뭐야? 엄마 엄마 이름은 뭐라고 뭐 해? 할까, 내가? 앉아 앉아 어, 이름은? 어. 엄마 어. 백클라무스. 방글 바, 바, 방글 배클라무 어때? 배클라무스 어? 어때? 백클라무스 응. 그래 백클라무스 아, 엄마어 m a 아, mamma! 아, m a m m 줄 거야. 와. m m a 아, m a m 어 a 아, mamma! 아, m 아, m 이분의 이름이 뭐죠? 이름은 m a 인데통통이 a 요 m a 이 송송이? m a 하 mamma! 아, m 어요 아, 아, 기구나 좋아지는 애기야, 근데 힘이 약해서 맛을 좋아해줬어 그게 강력해서 라이야! 이제 마왕님한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! 둘이 한번 대결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아, 음, 나한테도 맛을 준거야, 이가 마법을 보여주세요 대단하시네요. 왜냐면 딱이 땅... 라분에는 원래 힘이 더 강력하거든. 그래서 땅콩이도 올려 보세요. 베클라무스님 제일 멋있는 주문 한번 해주세요. 다음 이야기예요 땅콩이 때문에 펑펑은 방글이 그래도 핸드폰을 쥐어주니 방글방글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